모양의 렌치를 육각렌치라고 하고요이 디스쿠터 기본 구성품에 네가지 종류의 육각렌치가 들어있어요 이 중에 현재 지금 작업을 할거는 핸들, 스로트 요거를 교체를 할겁니다 여기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요 부분을 풀어야 돼요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육각렌치 중에 제일 조그만 육각렌치가 필요합니다 요거요 여기 보시면 이, 이 사이즈에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돌려야 이 스로트를 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쪽에서 빼볼게요. 기존 거를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을 돌리면 은 이게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이 있어요. 이 선은 이렇게 스프링 같은 걸로 다 마감 이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다 풀어 주셔야 돼요. 오히려 선 교체하는 건 쉬운데 이렇게 마감 처리하는 게 귀찮아요. 이것들 다 풀어 주셔서 이 밑에까지 풀어 주시고 이 스프링 뿐만이 아니라 여기 커버 같은 게 감싸져 있습니다. 이 커버 이 스프링을 벗기시면은 이 커버도 벗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스프링을 다 제거를 하고 커버를 제거를 해야지 이선요 이 선을 빼 가지고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커버랑 스프링은 뺐다 가정하고 밑에 거를 이제 알려 드릴게요. 밑에 여기에는 나사 네개가 있는데 나사는 미리 풀어놨구요 나사를 풀고 발판을 열면은 아! 배터리를 빼놨네요 원래 배터리가 요만큼 배터리가 차지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요거는 요렇게 되어있어요 배터리가 꽤 크죠 그래서 지금 배터리는 빼놓은 상태구요 여기 있는 선그이선 그 이 선이 쭉 타고 내려와서 요 밑에 구멍을 통해서 여기로 선이 나옵니다. 이 선이 결론적으로는 여기 제어기 제어기에 엄청 많은 선들 중에 딱 3개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선이 어떤 선이냐면요. 여기 이 부품으로 보여드릴게요. 커넥터 3개가 있습니다. 핀 모양은 2구짜리 하나, 3구짜리 두 개입니다. 근데 2구짜리에는 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꼽는 거는 두 개인데 선은 하나고요 3구짜리도 마찬가지로 꼽는 커넥터는 세 개인데 선은 두개 밖에 없어요. 그리고 3구짜리 이렇게 총세 종류의 커넥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어기에 기존에 있는 거를 뽑고 그대로 맞는 커넥터에 끼우시면은, 스로틀 교체는 완료가 됩니다.